Thank you. 하는거야 옳지 <웃음> <웃음> <멀치. 웃음> 아, 너구리 같다 그러니까 <웃음>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합류했어 <웃음> 목욕하자 브랜디 브랜디 목욕하자 아, 귀여워 <웃음> 엎드려 하이 페퍼 이리. 일러 엎드려 엎드려, 엎드려. 하이도 어, 어 괜찮 아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음. 무릎 어? 응? 무릎에 계속 집착하는 거야 자꾸 무릎 꿇으라 그러잖아 아 맞아 아, 저 새끼 무릎을 못 꿇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 무릎을 꿇으라 아니 그 반반한 얼굴 망가뜨려 줄게. <웃음> 아니 약간, 대사 있잖아. 언니 망가져야겠다. <웃음> 내가 사장님을 미치도록 사랑해. 아 맞아.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 사장님. 사랑해.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고. 그 임수정 그거 같아. 나 나는 이사 생각했어. <웃음> 어디 갔어요? 아야. 이거 왜 가져왔어?